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분 중심에 위치한 남도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니네 가는거 찍어줘야지 안 아, 찍어 가? 아? 아 싫어 아, 뒷모습 괜찮아 호박 아, <웃음> 요리 잘한다는 소문이 양념꼬마반접시 먹어 돼? 몸에 자꾸 맛도 좀 뺐행이자. 자. 간장 꼬박 무친 감이 비벼먹는면참 맛있겠네요. 어, 문어네 그죠? <웃음> 왜라고아 그러 <웃음> 왜?